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니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융이 니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니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MBTI의 뿌리가 되는 융의 이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꽤 흥미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니체를 보통 INTJ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건 아마도 마이어스 유형 역동 이론을 적용한 시각이 아닐까 해요. 융인 니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니체의 경우 직관이 가장 뛰어나고 사고가 두 번째로 발달했으며 열등한 측면이 감각과 감정이다. 알하자면 주기능이 직관이고 부기능이 사고라는 얘기죠. 유형역동이론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두가지예요 ENTP와 INTJ입니다. 니체는 딱 봐도 내향형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INTJ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박철영님이론에 의하면 INTJ가 아니라 INTP가 되죠. 이분이론에서는 내향형의 경우 주기능과 부기능이 뒤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INTJ 아니면 INTP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니체를 INFJ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니체가 한말 중에는 INFJ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체가 내향적 직관형, INU형인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NU형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니체가 살았던 시기에도 유형별 비율이 오늘날과 비슷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체가 매우 특이한 성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천재였죠. 유명한 조던 비 미터슨 교수에 의하면 10억 명 중에 한 명꼴로 나오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뭘좀 알아야 남이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약간만 더 똑똑한 게 살기는 편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지나치게 똑똑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똑똑한지 멍청한지. 니체는 동시대 사람들 중에 대화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니체가 그렇게 똑똑한지 잘 몰랐죠. 그나마 니체가 젊은 나이에 교수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똑똑한가 보네 했겠지만 나중에 건강 때문에 교수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괴상한 책이나 쓰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들 살짝 맛이 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Nope. 게다가 니체는 한쪽 면만 극단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였죠. 형편없을 정도로 미발달 된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융의 말대로 니체는 감각과 감정이 열등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니체를 좀 아는 분들은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하나죠.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니체는 기독교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 현재의 삶을 철저히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죠. 막말로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잘 먹고 잘살 건데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근데 다윈 진화론나오고뭐 이러면서 기독교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니체는 아예 플라톤부터 시작된 그 망할 놈의 이원론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영원 회기 사상은요 이런 식의 이원론. 이 세상 따로 있고 저 세상 따로 있다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영원과 현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영원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얘기니까요. 그야말로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긍정하겠다는 어마무시한 세계관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니체가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하면서 충격과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요, 니체가 이 거대한 사상적 깨달음을 받아들인 데 가장 힘들었던 걸림돌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었어요. 영원회기가 맞다면 그 얼굴들을 보고, 또 보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다시 살아서 또 보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장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체는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누이에게서 지금 이 순간까지 받아온 취급을 생각해 보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 중략 여기에서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심연적인 사유인 영혼에게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항상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 아이가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정신병이 발발해서 10년 후 사망하기까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이렇게 니체는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한눈에 꿰뚫는 통찰력 끝판왕이었지만 가족관계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좀 한심할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체는 거대한 스케일로 추상적인 논리를 펼치는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이었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철이 덜 들었거나 나이값 못하는 좀 심하게 말해서 사회 부적응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월한 엔티와 극단적으로 열등한 SF가 공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체는 확실한 천재였고 동시에 확실한 광인이었어요. 칼융과는 여러가지로 관련이 되죠. 일단 니체의 천재성에 융이 영향을 받았고요. 니체는 뭐 융뿐 아니라 20세기 사상과 문화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학, 음악, 미술, 심지어 무용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 분야는 원래 니체에게 빚이 있다고 했죠. 많은 학자들이 프로이트 역시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융을 프로이트의 제 자라고 보는데 니체의 제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융은 니체에 관심이 많았고 니체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니체가 좀더 건강했다면 만날 수도 있었겠죠. 니체는 젊은 시절 스위스 바젤대학교 교수였는데 융이 바로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길이 엇갈리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납니다. 니체가 바젤대학교에서 강의를 못하기 시작할 즈음에 융은 이제 막 태어난 꼬맹이였고 이 꼬맹이가 커서 바젤대학교를 졸업하는 해 네, 니체가 사망합니다. 이건 젊은 시절 니체의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융도 니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거의 같은 과라고 봐야죠. 보통 융을 INFJ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INFP나 INTP가 아닐까 합니다. 이두 유형의 색깔이 섞여있는 사람이 융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도 내향적직권형 i n 유형이라는건 확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융은 니체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이 둘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융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고요. 니체는 정신병 환자였으니까요.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스탠스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한때 융빠 융덕후라고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주로 융의 시각에서. 바라본 니체의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니체 같은 거인은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저 융의 해석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융은 니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는 현대를 미리 살았던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우리 시대를 살았다면 틀림없이 정신분석가가 되었을 것이다. 진실로 니체는 철학자보다 심리학자의 특성을 더 많이 보였다. 왜냐면 니체가 살았던 시대엔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프로이트도 니체보다 12살 어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용은 니체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환자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니체는 자아팽창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팽창은 용심리학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과대망상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자 에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자를 둘러싼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빙산에 비유하죠. 빙산은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합니다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무의식은 일종의 상식이죠 하지만 니체 시대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런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왔냐고 할때 우리는 보통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이런 경험을 자주 할수 있을지를 연구하기도 하죠 이런 식의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근원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그 근원이 나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의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니체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통찰이 머릿속에서 마구 솟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난줄 안다는 거죠? 당연히 과대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제책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이 책의 소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런 겁니다. 융심리학으로 보면 자가 무의식의 전 영역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신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거잖아요. 프로이트나 융이 무의식을 말하기 전엔 기독교의 신이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와 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아가 무의식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융이 말하는 상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펼치고 방울 흔들면서 뭐하는 겁니까? 삼신할매나 애기동자가 하는 말을 듣잖아요. 이 무당은요. 자기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든 삼신할매라고 하든 무의식이라고 하든 뭔가가 나 에고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니체의 정신에는 그게 없었어요. 무의식과의 경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에고는 무의식으로 팽창하면서 결국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무당이 내가 곧 삼신할매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당은 미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신의 제자일 뿐이고 삼신할매가 시키는 대로 말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당은 미친 게 아닙니다 아주 용할 수도 있어요 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상징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에겐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용은 의사로서 니체와 같은 환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무도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몰랐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니체가 만약 자신의 천재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있었다면 그는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융은 니체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니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했던 거죠. 왜냐면 융에게 니체는 자신이 걷는 길을 먼저 걸었던 말 그대로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고립된 상태에서 집단 무의식의 경험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